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3분간 모두 3개의 게임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3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됩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문장 읽기입니다. 다음에 출연자가 하는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선택해주세요. 옳지 않은 문장을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어, 이급 어떻게 썼어요? 왜? 신용카드 신용카 <웃음> <웃음> 어, 어때요? 뭐가 요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웃음>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두 번째 게임은 내 마음을 맞춰봐입니다 다음의 출연자는 면접관의 물음에 어떤 답변을 했을지 선택해 주세요. 옳지 않은 답변을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 면접관 분들 중한 분이 사람은 믿을 게못 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좀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게임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 번째 게임은 사자성어입니다. 다음의 노래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를 맞춰주세요. 옳지 않은 사자성어를 선택할 경우 탈락입니다. 4년마다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깐부들은 당첨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 SH게임. 잊을만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